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. 어, 날씨도 흐리고 피곤해가지고 늦잠을 좀 잤더니 아, 벌써 시간이 4시? 오랜만에 파크 좀 한번 가보려고 해요. 동탄에 있는 동탄파크 센트럴파크 네, 거기 파크 내 네, 친구들이 아마 좀 타고 있을 거에요 날씨도 오늘 따뜻하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동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크도 조금 젖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봐야죠 사람 많다 어, 한쪽에는 BMX카드 한쪽에는 스쿠터카드 대박인데?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<웃음> 뭐해. 왜 이렇게 많아? 태연아 네. 여기까지 왔어? 네. 일자 막혔어? 헐.. 네? 애들 스트릿 갔 아.. 저쪽 밑에? 일로 네, 왔어 너 <웃음> 어? 어디서 탈까 러더니 여기까지 내려왔어? 어? 어 형기 좀 높아졌는데? 어? 옛날에 비해서? 형 어, 계속 안녕하세요 포니다삐 <웃음> 없애버려 눈치도 <웃음> 져가지고 안녕 그때 예요 어? 아개 아, 아, 누구? 센틀바크요. 개? 개? 크다 만났는데 어 다리에서, 어. 다리에서. 어. 그래 아. 만났었지 기억, 난다어 네? <웃음> <웃음> 지금도 많은데 파크가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가 <웃음> 많이 <웃음> 생겨야 돼그지 <그치? 웃음> 커지고 <웃음> 운정파크 오시지 않았어 운정? 온정? 운정도 네. 갔었지 어 그때 BM 타는 에두 명인가 세 아, 명밖에 예. 없었는데 아 그래 여기 네. 여기까지 왔니 네. 파주에서 네. 대박 상동은 어. 안아 상동 상동 가 많이 갔었는데 해근을은 해근은 이제 못한대 어 부천 시민 아니면 응 부천 시민 아니면 아 부천 시민 아니면 못한대 네. 세상에 해근을 네. 너무 먼지가 많아 안 가도 상관 없어 차에 있지 아니? 안탈 건데? 빠만 <웃음> <웃음> 민교라는 애 거. 어. 남은 조용히. 아, 나 밑에는 밑에는 니네 거고 빠만 네. 겠 거야. 네. <웃음> 근데 크랙은 빠에 생겼어. 네. 이제 생겨서 큰일이 큰일이네. 네. 하필 빌린 게. 네. 그래. 그래, 에빠 하나 사 줘야지 뭐. 크랙 난거 써서. <웃음> 아니지. 더블립이 안된다고? 더블립이 네. 왜 안될까 해봐 응. 핸들링이 느려 지금 보다더 빠르게 돌려줘야 돼뭐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런건 없는데 네. 핸들링이 느려 음. 응. 그말말없없핸핸링을을 바로 자자자자빠르스쿠터터를어어서빠르흔흔어어야 돼. 어 봐. 트리플 처음이야? 네 음. 근데 봐봐 이 친구가 한거 봤어? 네. 확 들어서 여기서 막 하지 그치? 음. 이게 손이 내려간 상태로 하면은 잘 안돼 음. 해봐 어? 안녕하세 어, 안녕하세요, 안녕. 안녕하세요. 어. 사진 찍어주세요 뭐? 사진 찍어주세요. 무슨 사진을 찍어줘? <웃음> 왜? 그래네몇 살이야? 12살이요 12살? 네유튜 어, 모르겠는데? 유튜브 <웃음> 이요 어? 유튜브 1라이어 어, 아. 어 본적 있는 거 같아. 같아? 구독 안 했구나? 본 적은 있는데 바꿨잖아. 네. 어떻게 저번에 거랑 다른데? 네, 저번에는 메인이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맞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. 스쿠터 보세요. 뭐 스쿠터? 네. 스쿠터 커스텀. 인테크. 아, 근데 구독자라는데 왜 모르지? 내 스쿠터를? 네. <목소리> 수상한데? 실리를안 봐요. 그냥 구독해어요 타기 길 아. 잘안 보는데. 네. 어? 아 사진? 아 오늘 아. 같이 찍을래 아. 그래 조심 같이 그래? 아 이제 응.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사는 친구들이 없으면 안돼 세게 타면 안 돼? 갈비뼈 다 차가지고 세게 타면 안돼오 잘하는데? 발을 먼저 던지면서 몸을 돌려 발을 던지면서 그렇지 그렇지 야 정신없다. 그렇지 그렇지. 봐 되잖아. <웃음> 야, 바를 먼저 던지면서 몸만 이렇게 트는 거야. 아 그렇지. 아, 둘다 힘든데, 파크는 그 순간에 이제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힘들지만, 얘는 정말 내 힘을, 체력이 좋아야지 되잖아. 근데 왜 미국의 흑형들은 그렇게 쉽게 탈까? 80? 80 정도 되겠는데? <웃음>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? 원회리? 어 원회리 해봐 잘하는데? 잘하는데? 어 잘하고 있어 응 원회리 잘 도는데? 혁이 잘타 브밖 나온 지 12시간 우와. 잘 탄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. 간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음. 어우, 진짜 열심히들 탄다, 진짜. 실력이 안 늘래 안늘 수가 없어. <웃음> 안녕. 안녕. 어. 어, 안녕. 오, 갈게. 어. 네. 안녕. 다음에 또 봐. 어. 좀 파크 좀 많이 열리고 탈수 있으면. 아니면 내가 특성 가면 되니까, 그지암튼 알았어. 다음에 또 봐. 안녕. 아, 아이고. 잠깐 타고 잠깐 탄다는 게몇 시간을 탔네? 안녕 조금 타고 간다는 게아 이게 확실히 타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아 근데 뒤꿈치가 또 아프네 이거 뒤꿈치